네, 지금 보고 있는 탄소의 모습을 많이 준비하고 탄소의 전형적인 한 형태를 지금 여기를 포커스잘 잡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잡기가 힘들었는데, 네, 청청이 이렇게 겹겹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둘러붙고, 둘로붙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민자로 쫙되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청청이 나고, 이렇게 이렇게 딱 내려가고, 그 밑에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 딱 이렇게 했죠. 겹겹이 아주 청청이 겹겹이 올라오는 건데 실제로 그 상태를 가본 탄소의 형태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내용인데요. 이건 아주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자 구조죠. 이렇게 되는 것이 분자 구조인데 저기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합니다. 이제. 지금 0 별화 하면 아마 이렇게 넘는노리 겠죠？20 배로 넘어갔 으니까, 음, 이 상태 로눈이맞잘할수있 고, 색감 은 구분 할수있겠 습니다. 3배 니까 12,000 원, 3만 광학 36,000 배로 보는거 죠. 탄소를 보고 는지나